프라우스가 깨달았다. 아티스트들은 해야 된다고. 그다음에 찢어버려야 된다고. 이 커튼, the m 세계의 어떠한 가장 요소가 보일 수 있다. 의미가 되고 그냥 뭐 경탄의 경탄의 약이 뭐될수 있다. 여기 앞에 문장 보면 that only this 이것뿐만 아니라, h a i 그 습관은 cut off from things. 찢어버립니다. 어떤 어떤 것으로부터. Which we have witnessed a number of times. 우리가 여러 번, 여러 번 봤던 것을. The root of profound impression. 그 심오한 인상의 그 뿌리. 그 다음에. And of that thought which g i v e them there.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을 찢어버립니다. 이런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걸로부터 이제 끊어 못 보겠는데, 우리를. 근데 바, 반대로 프라스트가 깨달았대요. 만약에 이이 이, 이 헤빗을 우리가 찢어버리고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네. 다시 이못 못 봤던 것을 다시 볼수 있다. 근데 이 아, 소데시그 결과군요, 그래서. 네. 네. 그래서요? 그래서 이, 이제 이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앞에서 이못 봤던 게 보여야 되니까 이 A에는 이, 이 의미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가지고 네. 이거랑 의미가 가장 비슷한 패밀리얼이 들어오게 되는 다같아 그렇군요. 이것 도 철학자들의 일이래요. All i r is open, set, 얘네들 말을 인용해보자면 네. 철학은 경탄과 네. 함께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네. 그 경탄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오직 네. 다아진대요 My first p e n e t r a 그러니까 이러한 위에서 말했던 이 커튼을 얘인에도 똑같이 커튼을 그냥 찢어버린 침투해야 된다. 그것으로부터 이제 경탄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습관은 특히 그 뭐냐 독특한그 철학적인 제, 아, 주제래요. 그 habit, 습관은 답을 제공한다. To the problem of the self.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.